전투가 곧 시작된다 친구여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서 기쁘군요 어서오십시오 사냥에 합류하시죠 <웃음> 아그래서 나름 저 짓이 지금 골드까지 가는데 불혼자한테 오더받고 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이흐흐흐흐흐흐흐 <웃음> 아니에요 아직 기본도 안되있는때 트레이서랑 자리아마 하시면 금방 올라가실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거 음. 몰라도 그두 개는 훨씬 잘하세요. 딴사람 보다. 뭔지 무서워. 어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 <itu> 주이 형야 주원이 라고티할때 잘하신다. 음. 아한 대, 한대 라트리 형 라트리 형 적당히 하죠아왜저러지 브론즈를 믿으면 안 돼. <웃음> 잘맞추신다이 되게 잘맞추더라고 저번에. 손님 아 하는 거 보니까 아니리우 우리, 우리, 았지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보인다 아이씨. 어, 가운데 없다. 가운데가 이 붙어서 지금부터 카드상 카드. 아 힐이 좋네요. 카드. 아큐한데 계란 툴어 좋겠다. 뭐. 만화가 없어가지고. 알지. 17개 집어넣었어. 오케이 예. 사우레 위에. 사악한 자들. 지금 먹고 싶은데? 아못 먹었어. 여게 아홉 개 갑니다. 파울이 나. 우리 아나스는 어때요? 잘한 것 같아. 평범한 듯. 어 찌마로 아, 잘라트 오케이. 나지보, 나지보, 오, 엄청 오블좀 먹을게. 요도 피가 없 아, 맞다. 아, 아깝다. 오, 오케이. 을다 네. 오, 어, 아, 이건, 이건 못살리 아, 버리세요. 아, 죽으면 안 되는데. 갑니다. 오, 일단 어, 사고 싶다. 아, 나 넣어야 되는데. 갑니다. 밑에 한번 넣, 넣어볼게. 예. 네. 반납 성공. 때려, 때려! 아, 전멸 있었네. 어. 사냥을 오, 꼭 그래도 제라토리두번견제좀 많이 미쳤네. 아이고. 26시다. 어. 상대방 이제 넣으면은 나온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나 죽겠다. 살았어 살았나 무기 아니 오, 격수 어좋 좋아 좋아 좋아 용이야 역시 <웃음> 어, 뭐. 용이야백로 오케이. 오케이 넣으면 돼 이제 넣으면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넣면 나오는데? 우리 병 제라톤 왜안넣으 갑시다. 아좀 넣어라 제라톤 왜안넣 제가 지금 킬 달라고 그러고 있어 5년만 하는 거야? 내가 응? 압력하게 맞춰줄 거라고 알고 있는 건가? 아소스 빼아 아소스 아, 빼라 오오. 제발 집어도집어도 슈퍼? 응. 어? 슈퍼? 슈퍼? 슈퍼? 지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아, 아. 아. 어, 어, 어, 다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 이고일단 나주모랑 나주모 먼저 할게. 나주모 납득 안 돼. 아 잘못 썼다 갑니다. 거 아우리알 컷성카우를한대아 까비 리밍 아, 음. 그래, 아 그래, 잡았다 개피 가빼것 같은데 이거 그냥 이득 고 나한테 죽 아치라이다 일단. 라이트 넙치라이트. 넙치라이트. 넙치라이트. 넙치라이트. 라트나 비를 봐, 비를. 치 어? 좋아좋아, 잡아 아니... 넙치라이이트넙 삼을. 내가 이거 잘한 게아제눈찔것 같은데. 사월에 안어나 이거 겠다 아유 위험한데. <웃음> 위에 위. 그래도 이다 뭐 지켜야 되는데 망했네. 이거 안 썼는데. 아이 별로 안 좋다. 아이고. 아, 막을 수가 없는, 막을 수가 없어. 아이거 아, 이거 타우렌 또 달려들까봐 무서워가지고 음. 타우렌 잘하네. 또쓸듯쓸 것도 안 쓰네. 겁만 주네. 그러니까. 에라분 지금 저기서또간 보고 있다. 어다 일단 맞긴 막았네. 이거 뒤로 돌아가서 한명 잡을 잡히면 갈아뭐 어, 뒤에 낮이고 뒤에 낮이고 뒤에 낮이고 아 이거 좋켜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게피 나게피 나 완전 개피. 그 넣으면 돼요. 우자비. 일단 불안하겠다 아서스 넣는 듯 아서스.. 아넣 아서스 아까 22개 넣었냐? 아 죽었지 죽었지만 넣으면 돼 지금 좋아, 지금 놈이 안돼 아, 제라툴이 트위치. 아, 트위치. 아, 트 아, 트 새끼 아, 트위치. 아, 트위치. 아, 트위이 형이야 치미트 아, 네. 내가 막을게, 내가 막을게. 오, 어, 뭐야, 뭐. 이병원 이병원 개피, 피피 아주 좋아요. 한 내려갈게요 네어여기 okay. 어, 내려가야 돼어 여기 마이티야 <웃음> 마이티야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봤어 뭐야 그래, 내가 난궁 피했어 난궁 피했어 때려 그냥 때려 안들이한 okay. 그래. 당해보냐 여기 중대 아, 보자. 개피.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아거거 저거, 저거. 저거, 말티 저거, 밑에 밑에 아 잠시만 아, 응.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아, 아 좋아 집어 역차 무사지게 이런 파는 너무 쉽게 이기 아직 몰라 우리 아직 몰라요 그런, 어? 그런 거, 거만한 발언을 하다니 말이야 <웃음> <웃음> 주원이 <웃음> 형 캠프 가자. 지 <웃음> 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목소리가 끊기는 것 같은데 아닌가? 갑자기 주원니형 목소리가 안 나와. 어? <웃음> 아? 이거 지이요아 상대 그대 다 됐다. 나 지킬까? 이렇게 <웃음> 물 물릴, 물릴까봐 걱정인데 네. 지키죠? 우리근데 우리. 야, 비슷하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이오이거이거마이 오케이, 오 개피 오케이, 피케이아이이이오이오이이 오케이 와 티란데 진짜 잘하신다 이거 티란데 최플 나올 것 같은데 진짜로 우리 또 넣자 폭풍의 <웃음> 영웅 폭풍의 영웅 우두 우두 이거 늦고 우두 갑시다 좋습니다 아아니구나 <웃음> 안나오는구나 아가야, 아구과공 아, 걸, 아한 단역이 그래, 그랬어야나 보네요. 아 몰랐네, 몰랐. 최대한, 최대한 멀리 미라이 돼. 네, 저 줄게. 정말 믿어. 알겠습니다. 어, 조심해, 조심해. 믿고 안가 거지? 어, 아이고. 실수로 오게. 이대형도 잘. 봤어? 못... 거기, 소 밑에 있다. 네. 우리, 뭐, 우리, 건... 우리 계속 밀어내겠네. 밀어도 아래가 계속 밀리니까 이득일 것 같은데. 오! 오,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웃음> 야, 이건 안 돼. 야, 뭉겠어뭉겠어뭉겠어 아, 문 닫혀있어. 말티에 와봐, 이 새끼야. 어, 뭐야, 이 몰라 그러는데? <웃음> 아. 오, 오오 어떻게 아래도 막혀습니다 이게 죽 죽잖아요, 얘들이. 아, 근데 이거 막아야 아. 되그러게요 밑에도 막아야 되고. 계속 한타를 만들라든지 음. 좀 나눠서 아, 한두 명만 네. 저거 하고 예. 네. 머무지 막아야 될것 같은데. 래도안 오네. 네 갑니다. 아무는 오케이. 이제 두명 먹으러 가라고 그러고. 악한자들는 없다. 둘이 잡팀다 뒤에 있어요. 조심해야 돼. 된다. 여기 온다. 여기. 오고 있어요. 아래. 아래 오고 있어. 아이고, 어, 이거 큰다이 진짜 무섭다 아이고 공격 공격 알았살아있쟤 29개의 대끼 이거 크의 옹이온데 마주구 대는데란데 캐리, 힐란데 아, 캐리 아이고, 투명. 투명. 오케이 말티넥서 말테부터 말테. 말티엘. 제가 또 살아라. 죽었다. 아. 아, 참, 아. 여기서 이렇게 되네. 빼야될 것 같은데. 안돼! 어, 아, 있어도 빼야될 것 같은데. 네, 빼자빼자빼자 말테도 힐이야, 힐. 뭐야, 뭐야, 뭐. 그러네. 안좋네, 안좋네. 너얘도리 갈지? 거의 와가야겠다. 닦아. 닦아. 연게네 검이 근데 엄청 저쪽에서 말티가 약간 내가 안때리면못 잡는 거같아 상태가. 음, 그럼 때. 아우랬어. 아울러... 어, 위에거부터 그냥 차례차례 밑에 아, 내려오면서 죽이자 돌아온다돌아온다 이거 안타 아까워 빼네. 아이고 조심해 오버에 피우스 너무 갑자기 에너지 못해, 나앤아스스 왔다, 아스스 뒤에 있다 빠졌어. 그 홈스가... 근데 이거 이게 유령 때문에 아이로안 보이는데? 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네. 너무 일찍 썼구나. 아이 뭐야. 막아야 될것 같은데. 아래랑 막아, 막자. 데. 막자. 오, 많이 부어 아 아니 하나 남았어 하나 이때도 죽었다 이쪽으로 가시간이 끝난. 로 가면, 이가 없네. 아우로 거기 가면, 될거 가면, 니네로 가면, 이쪽으로 누 바로 때릴게 바로... 내가 몸을 내릴 네. 응. 하고 범위 넣면딱 맞네 응. 어, 을 온다 온다 거미 이을수 있... 는을수 있... 있... 니까 코크! 코크 개놈아! 아... 두개 부족 오케이. 머리 저기 두개 있다! 저기 두개 있다! 저기두개 있다! 저기 한 있다! 필요한데 먹어! 넣어! 고어 너, 어고어집어고어 너, 너, 어, 이미 코크가 집어넣네 아니, 아 저... 근데 아, 저거 우드 그냥 날리는 게좀 아깝네 아, 뭐 이거 먹었으니까 네, 이거... 뭐 미드 빌까요? 저거 한 명은 저거 아, 우리 걸로 안맞길를 하나? 아 거미로 거미로 맞고 그냥 가자. 네. 거미 왜 이렇게 많아? 뒤에 있어도 우리. 우리 거미 왜 있지? 라틴이 지금 없어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위로 위로 할까요? 위로? 제라툴 오네 요 이제. 나 온다. 아까처럼 제라툴이. 둘이... 네 분노를 느껴. 파울렌이 자꾸 1인군이니까 파울렌이 잘 막으면 될것 같아. 아, 타울렌이 공포도 타울렌 드론 공포가 좀, 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어, 잘 먹네. 이게 티란디 스탄 같은 걸로 이니시가 좀 걸려야 되는데. 타임이 좀안 돼. 이쪽 갈까? 어, 밑에 벌써 막혔네 아, 가운데거 뭐... 먼저 잡았어요 아우 새끼네유명하네 아, 별로 여기서 한 그러니까 번은 한탈 이겨야 지금... 되는데 계속 2 0냅될 때까지 하나에... 한탈안해오한번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 왔다. 왔다. 왔다. 아, 아, 아이고 다 네. 죽어 아무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 나이키 때리는 중. 나이키 나이키. 정타 어 주심 정타 조심. 병사 조심. 응. 데이도, 데이도. 죽었어, 죽었어. 나 개피, 나 개피, 개피. 안돼 이거 안돼. 살아야 돼. 아 안돼 안돼 안돼 빼야 돼 빼야 돼. 보크야 빼. 야, 빼세요, 건축 빼세요. 개피. 그건 잡았는데 난 여기 치 게. 상대 개검이 40아 40개구나. 음. 오, 아, 맞다. 아, 우리 이게 70개 아니야? 아, 아 각보다 이득 보기 가힘드네 이러다가 한 방지면 끝나는 데. 아, 진짜. 게임 이거 이오스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어 아 너무 위험, 위험해 너무 아, 위험해 안좋아 안좋아 안좋아 오 아, 그, 그래도 버텼네 리밍 물었는데 오, 이거 엄청 위험했는데 들어가야돼나마잘 됐다 리밍 잡는 줄 알았는데 힘드네 아깝네 잡았으면 개이득이긴 한데 이거 먹을 거야 이거 이 자지해야 합니다. 나 네, 아 오케이. 그 <놀람> 어, <놀람> 아, 깝다 <놀람> <놀람> 아, 제라토리 있어 가지고 그래도 제라토리 한번 한번해주면 그대로 밀면 될거같 아프겠지. 엄청. 아주 뭐 했네. 아직못 했어. 나 지금 아주 못 했어. 얼마 리밍 리밍 리밍 리밍. 아, 안 보이시나? 아우 잘 피하네. 나 지금 스택 쌓을 때까지 버티는 거 같은데. 152면 이거 어떻게 뚫나나 누구 야 되는데? 왜 우리 애들 막퍼졌어 애들 퍼졌어 지금 빼. 갑시다. 어, 그냥 그냥 이거... 나왔네. 오, 그 이거 광란이 뭐예요? 걔궁마하는거 아닌가? 야, 여기 여기 여기 얘들아 그... 어, 어 뒤에 물렸어 제라틀 물렸어 아니야 제, 제가 물렸어 어아 제라틀 아, 아 제가 좀... 나 지금 한댓인데마티엘마티엘 잡을 수있어요 잡. 아이고. 아하. 잡 봤죠, 잡았어. 아, 힘들어, 힘들어, 잡았어요 데이 들어갔어, 데 들어갔어. 아우린 잡았어, 아우 잡았어. 아, 치겠다아우다나아우 잡았네, 잡았네. 나왔 싸워. 오케이, 이거 잡다 잡으스다. 아우리를 내가 볼게. 아우리를 볼게. 아, 마아 이미지가 너무 없어. 잡아 쭉. 갔다. 이러면은 뭐좀밀수 있나? 아, 우두 가야지. 아 우두 가야 잡았는데. 와. 나이스. 라즈보 나왔어 라즈보, 스택 아주 걸었다. 아, 코크가 왜몸땡냐 가자. 이거 넣을 수 있나? 가자 가자. 오 낮이 보죠. 아니란 플레이. 아, 이거 예, 안 됐어. 잠깐만. 모르다 나온다 이제. 아우리에 아직 안 나와. 아, 우 아우리에 오기 전에 한번 열면 좋은데. 그렇죠. 그. 오 쟤네 피 많이 뺐는데 지금 팔라고? 오! 아이고 못 참았다. 나도 내가 죽었다. 아워워문에아쌩 아. <웃음> 빼빼. 아이거다 이거 이거 죽게 생는데 아니 빼빼. 효과야. 확 해라. 오, 제 잡을 때 사람만 나중에 아 끝날 수도 있겠다. 에너지가 없어. 근데 한대한 대, 한 대. 아, 아깝다. 아, 거기서 괜히 들어가 네아 c 아 e r a t u r Cheraturi, 곧. Opa, Opa, Opa, Opa, Opa, Opa, Opa, Opa, Opa, Opa, Opa, o 일 이게 잘못.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걸렸어. 걸린 건가? 돌려서 어떻게 됐어나 살았음. 그냥 잡아. 그냥 잡아. 아, 아 그걸 왜얼려 잡으면 <웃음> 되는데. 아... 아. 뭐야 이거. 못 잡는 거니까 그냥 저거 다 잡았으면 되는데. 아. 야, 야, 광경 기억. 광경 기억. 아이고. 올려서 망했다. 아. 아, 왜 오히려 때리지. 왜 얼렸어 새끼 긴장한 거 같아. 아, 지금은 아쉽다. 아니야. 이 용병 캠프를 차지해야 해. 아니다, 아니다. 거기 위험해. 아까만. 이거 넣으면 나와. 이거 넣으면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코디티 팀은 이다시아만. 뭐야? 위로 가야 될것 같은데 위로 네, 위로 갈까? 아니, 아니, 그냥 따고저아 물린 거 아닌가? 아, 아니구나. 잘 아들 피했구나. 한 곳을 뭐야? 한 곳을 뭐야 돼. 돼. 5인데 진짜. 아슬 어, 아야 돼. 아아야 돼. 아아야 돼. 아아 네. 아, 저거 때리고 싶 한 번... 말티에 일같은한번맞면끝나겠어 아... 젠장... 아아다 너무 아깝다 그리게안왔는데아 아, 그냥 한타를 해라 어. 제라토라 이렇게 기스아스아슬하게안되게 잘하면 잡는데 이거 마이티에.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어 잡혔다 어. 잡혔다, 잡혔다 이거요 와와실 봐라.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 뒤에 이게 오, 뭐야. 오, 죽겠다. 빨 네. 아, 제죽었다 <웃음> 아, 아이고 나 죽었다. 와. 도망가야겠다 이거. 우두를 먹어서 우두랑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우두 나올 때까지 버티다가. 이게, 이게 그냥 이니지에이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라툴이 한타를 그냥 빨리 열어버리는 게 낫을 것 같긴 한데 공감으로 묶어도요. 근데 리밍이 진짜 못하는데. 응. 근데 제라툴이 더 못하네. 디 아서스보다. 근데. 아 제라툴이 조금만 더 잘해 주면 될것 같아. 갑써. 응. 오오오 기 갓썩기 오 갓썩기 갓썩기 다갔어아 까비 한 대만 때렸으면 끝난데 이거 아 이거 까비. 제나톨이 또한번갈수 있는 거 아닌가? 아이 병신저거 <웃음> 못 <웃음> 믿어온 제나톨이야 얼리면 이김 지금 제나톨이 말티엘만 올리면 끝날 것 같은데 오 위에 뭐야 맞아 맞아. 나지고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빼야돼 빼야돼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게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도 오케이, 오 뒤에 엄청 깎였는데? 아이고, 오, 좋다, 좋다. 열었다, 열었다. 열었다, 열었다, 열었다. 나집 없어. 나지없한데 잡았어, 잡았어. 나지 없는데? 잡았어, 다 잡았어. 기 말티엘, 말티엘만 잡으면 돼. 말티엘 못 잡겠다. 아, 네. 나 죽었다. 아, 아 어, 망했다. 이거. 와, 도망가야 돼. 게임 끝나야 죽으면. 어, 아, 말티엘 저거 뭐야. 오오오오 우와 저 뭐야 지금. 아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지? 아...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그냥 강제 공격 일단 맞고어갓 썩기! 갓어갔어갓어기 왔어. 왔어 어? 뭐야? 갑자기 그거 캐릭작이래요? 아, 터 까비. 아니, 우리 막 어디, 이런데 막 숨어있다가 다 같이 달려가,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웃음> 아, 정말 부럽다 이거. 다섯 명이서? 응. 아니, 강제 공격하면 되는데 각이 안 나오네. 아니 거미를, 한 타를 좀 이긴 다음에 거미를 잡아야 되는 거 같아. 거미가 잡아서, 아니 거미가 아니야 우르머리. 나 아까 우드 먹었는데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우드 우, 먹어서 5%가 된 건데 그런... 그 다음이 조금. 어. 그다음 이제 문제 나왔거든요 우리가. 뭐 깜짝이야. 애들 조심, 다 미대 있어요? 미대 미대. 마틸라 새끼만. 한번 오, 뭐. 한번 이거는 좀 사람 약보할게요. 와, 복수 장난 아니다 이거지. 당고. 아쉽다로이게 지금 스택이 엄청 쌓여가지고 스택이 있어요. 스있어스이 있어요. 이이크를하어요어요이게어고 있어요. 어하고어요고 있어요. 고있어게어게돌게게돌 갑시다 갑시다 렇 때려. 그냥 네, 렇 때려. 때려. 봐라. 저게 아, 뒤에 게 아, 어 뒤에 물렸어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좋 아, 좋 아, 아, 이케이 아, 정말 힘이이렇이 아, 이렇게. 이이 MVP 가게인데 가게 개고생했다 개고생했어 진짜 오, MVP. MVP. MVP 딜량 봐티란데와2밀만 오졌어 오졌어 드디어 드디어 하나 나왔네.